등운동 후반이나 아니면 어깨운동 후반부에 어, 슈러그라는 동작을 많이 집어넣지만 은 사실 이미 몸이 피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슈러그의 가동 범위가 풀로 나오지 않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승모근 운동을 또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바벨슈러그라는 동작인데요 바벨슈러그라는 동작 많은 분들이 그냥 어깨만 그냥 쉐에 올려주면 되는 줄 아는데 고개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올려야지만 이 승모가 귀에 걸려요 근데 고개를 든 상태에서 하면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살짝 빼서 끝까지 올리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승모가 뾰족해지지. 자, 응. 응. 네, 왔어. 네. 서른. 어. 아,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우쌰.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여 열, 열, 열, 여 열, 열, 열, 둘 열, 넷 열, 열, 여 열,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바벨 슈러그 위에다 걸어버려. 우차 進めス mm. 제가 세이마즈, 오래가와, 간바리ます 오스. 무게를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슈력그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드저이로어 10개만 해 어차피 니가 여기 잡고 여기서 이렇게 힘만 풀고 있어도 스트레칭으로부터 해도 여기 다 여기까지 다 늘어나는 거 같아. 가만히 냅둘기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칭만 해.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내려가 오히려 혈관이 더 올라오잖아. 쭉 내려버리면 어. 가슴은 들어야지. 와, 어. 좋아. 좋아요. 자, 마찬가지 로프도 고개를 살짝 앞으로 빼고 전면 상각근과 같이 해주. あます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leven, twelve, thirteen, fourteen, fifteen, sixteen, s e v e n t Eight, nine, ten. 김강민 선수가 이제 시즌 때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게 시작한 번한 거야. 하나, 둘, 셋. 와. 시즌 때 다리가 이렇게 돼. 자 얼마 남지 않은 김강민 선수의 대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강민 선수가 어, 좀더 대회 준비, 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글로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